수니에나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왔는데 중국어를 진짜 잘하시는 분을 봤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여행하는 캡틴 따거입니다 와우 어저 지금 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 아, 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 네. <웃음> Yeah. Yeah. Yeah. 됐습니다. 요. 그 요. 유튜브에서 네. 일하는 남자. 요캉스 요캉스. 편집해 대표님 편집. 편집. <웃음> 자 유튜브에서 편집하는 남자. <웃음> 모모 해줬다. 맛있겠죠? 다유튜브 네,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식사하기 불편합니다. 네 그렇죠. 인서트, 인서트, 바로 인서트. 바로 못 먹어요.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수익을 바라본다는게 어기준점넘게야는 그 저는 음. 처음에는 수 전혀 안 바라고 저소있 그냥 미 여기는 고성 송악동 고분군 국가사적이라고 하네요 t a k e a risk, make it count, touch your fears, don't be scared to open up now Girl, you and I can't deny that it's fine, we deserve to be 어. in love now 소원 비는 어, 거죠? 남의 소원을 무너뜨려 버렸는데? 제발 유튜브 좀잘 되게 해주세요 <웃음>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웃음> 코로나에 사라져라, 씨 제발 <웃음> 야 저거 진짜 높다 예, 예, 저 저랑 같은 거본거 거 맞죠? <웃음> 진짜 높게 어 대박이다 이거 야 소원이 되게 많은가 봐요 그니까요 그, 저공가도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 진짜요 좋다 예, 그러면 그 바다 부산 바다 쪽이니까 좋은 데 사시네요 30년 동안 어, 바다 보고 네. 살아보세요 그냥 아, 그렇죠. 지금 진리적 그러면. 그 진리나기보다는 그냥 일상이라서 딱히 감회가 없어요. 음... 아, 바다를 oh. 봐도. 안녕하십니까. 누구신가요? Hi guys. My name is Sarah and I'm currently an English teacher in Korea. Well, wow. and I hope we make good memories here. Oh, thank you so much. No problem. 普通話說真的很好我在中待的比1 <laughs> <他中文说的真的是笑> 4년도我得好像 <목 많이 맞아> <MVlausIA> 건 중국어인이야, 실버실. <목소리도> 자 이번에 일본어가 겠습니다 일본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라고 하지요금 유튜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치카지인 잖아요. 아니 여기 완전 진짜 글로벌이에요. 중국어, 영어, 일본어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 명함도 못 내밀겠어, 진짜. 어 여기 특이하다. 되게 멋있다 여기. 역시 공룡인데 딱센스를 재보니까 한 30cm 정도 되는데 와... 어 공룡이 조금 크네. 공룡이었다. 공룡은어라던가게거어 <웃음> <되게 잘> <웃음> <와, 웃음> 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어, 뭐말했는데요 지금 와가지고 아 모르는 게 나아요 왜? 아 뭔지 알것 같아요 아뭐 하지 마세요 더 봐, 나라도, 아, 설마, 설마 저포즈 보고? 하잖아. 아니 어떻게 이걸 보고 그런 자... 아니 본인도 대가말안 했는데 <웃음> 사장님 그러면 지금은 안 잡힐 확률이 맞나요? 안 잡힐 확률이 거의 막 90%, 90 요아 아, 그래도 우리 중에 한한 한 마리는 잡지 않을까요? 오 되게 색감이 잘 나온다 여기 어, 진짜 잘 나와요 색감 사진 찍으러 가도 되겠다 여기 저기 회상 펜션이잖아요 어? 우리 저로 가요? 네. 아못 아, 가요. <웃음> <웃음> 와 되게 좋다. 저런 게 약간 꿈이었는데, 약간 막 그런 거 있죠. 예능 같은데 나오면 저런 데서 고기 고 먹고 물고기 잡고. 오. <웃음> 어, 뭐, 못 봐가지고. 뭐, <웃음> <웃음> 쉬고 이셨죠이렇게멋있 아, <웃음> 어. 그냥, 그냥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웃음> 어, <너무 보고> <웃음> 그러니 살짝 올리는거지 와 잡았다 잡았다 대박 근데 되게 작다 <웃음> 부럽다 작은 사이즈는 가져가면 안되죠 와 근데 여기 너무 이쁘다 너무 마음에 든다. 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습니다 소방, 소방, 아 소방. 호박? 이 뭐지? 진짜 맛있잖아. 어, 맛있다. 어, 이렇게 모음직스러울 수가 없다. 괜찮다 느낌이 있다 여기 과연 방의 모습은 어떨지 따란따란따란 어 냄새부터 다른데 오. 야, 야 되게 좋다 야. 대박이다 뭔냐 이거 야 설마 밖에 보이나? 야아 <웃음> <웃음> 안 보이잖아 <웃음> 너무 좋다 이거 진짜 제가 여행 다녀본 때 중에서 여기이 제일 좋은데 <웃음> 냉장고에 설마 음료수 있으면 웰컴드링크 있으면 대박이다 아, <웃음> 웰컴드링크가 과연 <웃음> <파이�. 웃음> 뭐 보이는데 오, 없어요? 아니 여기 뭐야 수영장 아 이거 개인 아, 수영장인가? 오 수영장. 어, 이런 날 수영하면 재밌겠다 <웃음> 여기에 수영장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내려가 보려고요 자 지금 제 패션 자 히트텍에다가 가운에다가 롱패딩 죽이죠 수영장이 어떤 모습일지 따라라란 이 아, 느낌있다 자저기서 수영을 가고 계시는 따거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예 들어갑니다 저도 자다 먹겠습니다 오 어, 추워, 추워, 어 추워. 어다들. 오, 오, 오 웰컴드링. 크아 땡큐 감사합니다. 시시에 따가. <웃음> 이렇게 맥주도 즐길 수가 있어요. 와, 아, 자. 자. 자. 자. 여기서 쫙 보면 이제 바다가 쫙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렇게 앉을 때도 이렇게 쫙 있고. 와, 진짜, 와, 너무 좋다, 진짜 진심으로. 추워해. 어, 네. 아, 추울 것 같아요 지금. 아, 아. 빨리 에 들어가야지 아, 아, 물에 들어와요 얼음 질것 같아요 진짜 네, 아, 괜찮습니까? 잘 나오니까 아, 최고 분위기도 너무 좋고 최고예요 물도 따뜻하고 앉을 때도 있고, 맥주 한 잔도 마실 수 있고, 너무 좋습니다. 제가 바라던 그런 삶이에요. 물론 이 삶은 오늘 저녁이면 끝나겠지만, 영상 <웃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마카오 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